오늘은 버섯한 마우저 m 7 1 2를 가져와봤습니다 청년20연구소에서 해외배송으로 2만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박스를 열어보죠 이런식으로 생겼고요 반대쪽 이런 으도 생겼고 앞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쪽에는 당연히 총열이 있죠. 총열 재질은 메탈이고 앞쪽엔 칼라파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또한 뒤쪽도 보면 몸체가 있는데 몸체 재질은 나일론이라고 합니다. 셀렉터가 있습니다. 셀렉터는 각인도 재현이 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냥 모 s e l 재현 t o r Selector is the selector. Selector is the selector. Selector is the selector. Selector 됩니다. 워프한 시다가 보다 나쁜 것 같아요. 제 네, 그렇게 안지가점점이좀 네, 높은 것같지 않아요. 뭐 여기까지 대충 대형이었구요아 참고로 후에는 마지막에 죠제 요게 너무 멋있는 나가듣는왜샀을다지제이산이유는 코스어질 때 보면 좀 모양만 입혀요 모양만 진수하는 거 카톡에 소니다 그래도 소음입니다 1만원대의 마우스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난 모양이, 난 모양이 필요하다 하시면 사실 뭐쓸 거다 하시면 뭐 그냥 대충 뭐 즐길 수 있다면 전 그래도 그냥 코스용으로 훈련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전 이게 마음에안닌 <놀람> 거예요 슬라이드